안녕하세요. 경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석천호수 맛집 강암갈비인데요. 매장은 쾌적하고 뷰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창가에 자리 잡고 앉았더니 와, 바로 앞에 이렇게 석천호수와 롯데타워가 보이는 이죠석천호수 맛집 강암갈비 메뉴판. 메뉴는 양념이 촉촉하게 배인 양념갈비와 육회비빔밥으로 주문했습니다. 메뉴들 주문하고 나면 이렇게 다양한 밑반찬들을 깔끔하게 찾아주시고요 새우튀김 동치미 공물, 신선한 쌈채소, 최초로 만든 냉채 샐러드, 팽이버섯 샐러드, 모말랭이 무침이 나오고요. 시원한 동치미 물김치는 적당히 덜어주면 됩니다. 주문한 메뉴 양념갈비 2인분 고기랑 찰떡 궁합 양파 소스. 바삭하고 탱글한 새우튀김과 단호박튀김도 고소화하는 맛있습니다. 요건 해초로 만든 냉채인데요. 겨자의 톡 쏘는 맛이 상큼하고 맛있더라고요 양상추가 큼직하게 들어간 샐러드에 소스도 쫙 뿌려주고요. 쉐키쉐키 섞어서 먹어보면 아삭, 사콤달콤, 상큼한 맛이 이안 가득 풍집니다 조금 색달랐던 팽이버섯 샐러드. 아삭한 식감과 고소함이 좋더라고요 드디어 석촌호수맛집양념가들을 구워주시는데요. 친절하신 직원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워주셔서 편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기 있는 스킬이 대박 함 부위 하나 없이 깔끔하게 구워주시더라고요 양념갈비는 잘못 구우면 금방 잘 구워진 고기는 한쪽 접시에 이렇게 담아주시더라고요. 신선한 쌈채소에 열심히 싸서 맛있게 즐겨줍니다. 육회 비빔밥도 금방 나와서 쓱싹 테이블에 세팅되어 있는 크게 떠서 먹어보면 맛이 끝내줍니다. 단짠단짠 광화문갈비에서 즐거운 먹방 양념갈비에 칼질이 나있어서 그런지 양념도 쏙쏙 잘배이고요 부드럽고 촉촉 단짠단짠 맛이 최고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맛집 광화문갈비 추천 한번 방문해보세요. 저녁뿐만 아니라 낮시간에도 모임이나 회식장소로 아주 그만이랍니다. 마지막 후식, 미자차도 항상 맛있는데요. 새콤달콤 너무 맛있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